안녕? <웃음> 오늘은 오랜만에 데이트하는 날이에요 제가 내일 눈 수술을 하는데 눈 수술하는 거는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안 드렸거든요 이제 내일부터는 눈 수술하면 영상을 못 찍으니까 이렇게 영상을 뭐라도 하나 남겨놓으려고 영상을 켰어요 오랜만이기 때문에 엄청 공들여가지고 꾸며봤어요 그리고 저 머리 브리지 있어요 응. 옷은 오늘 이렇게 그냥 입고 가방 메고 밑에는 턱 붙는 바지 입고 그리고 부츠 신을 거예요 그리고 향수를 뿌릴 건데 나 향수 못 뿌리지? 오늘 내 느낌이 어때? 음 내가 향을 다 알지를 못했어 예쁜 걸 불러 <웃음> 냄새가 나 근데? 사실 나 냄새를 잘못 맡아 근데 왜다 맡아보고 있어? 응. 이 내가 뿌 응? <웃음> 나는 오늘 그냥 내추럴한 거 뿌릴게요. 얘는 르라보 시트롱 28 오드 퍼퓸 요건데 굉장히 내추럴한 그런 향이거든요. 그냥 나한테서 나는 그런 바디오시향 같은 느낌? 그래서 이거를 몸에다가 그냥 뿌려줄 거예요. 손목에다 안 뿌리고. 그리고 필수템 바이레도 헤어 퍼퓸 이거는 라 튤립인데 얘가 헤어 퍼퓸인데 머리에다가 뿌려주면 이제 은은하게 이 향이 되게 많이 나거든요? 아 먹었어! 에이! 여쿨이랑 어울리는 향 나가기 전에 요거 챙겨, 챙겨 오늘 그 백사라고 성범이 친한 형이자 저의 친한 언니? 아무튼 아는 언니가 운영하는 카페가 있는데 너무, 아, 못본지 못 너무 오래돼가지고, 이제 놀러가면서 선물 좀 주려고 이렇게 챙겼어요. 그리고 한남동에 가가지고, 뭘 봐? 한남동에 가가지고 선물도 좀 사가지고 갈 거예요. 가자! 가방이랑 지갑이랑 깔맞춤니다 예쁘죠? 그리고 청소기를 고쳐야 되는데, 제가 청소기로 실수로 물에다가 다 헹궈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청소기가 완전히 고장이 났어요. 말고 나 난... 이거 귀 어, 아파 이거 이거 큰거 이거야 큰 거. 이거좀 뜯기 힘들지 않아? 오, 힘이 다르지 잘 않네. 뜯는데. 오이 입은 쓰레기장. 이렇게 입고 옷 쓰레기장 입좀 이렇게 입고 부츠 신고 갈 건데 너무 짠거 같아 나. 그러면 나 부츠 이거 신으면 되겠다. 먼저 나가보려네. 어! 종이가 봐! 가본 거 우리? 지금 청소기 고치러 LG 가고 있어요 갔다가 이 전자리인데 아니면 어떡해? 청소기를 이 통째로 씻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완전 고장 나가지고 지금 이 배터리가 있는 상태에서 이걸 켜잖아요? 그럼안 돼. 큰일 났다. 이거 더러 켜니까 근데 그거 생각난다. 닭강정. <웃음> 무슨 닭강정? 신세계 갔다가 닭강정 사갖고 차에서 먹으면서. 난왜 자꾸 쪼끄만 는거막 껍질 밖에 없는 거 그런 것만 줘? 나도 재밌는 거 먹어. 근데 이제 데이트하는 거 재미없다. 찍는 거. 그러니까 뭔가 특별한 게. 예전엔 특별한 거 없어도 재밌었는데 호텔 하 옛날에는 어떻게 재밌게 찍었지 브이로그를? 어디를 많이 돌아다녀서 그런가? 럭스잇가 우리 그 노래 들을까? 뭐? 클럽 노래? 응 클럽 가고 싶다 너 클럽 안가잖아 가고 싶너 클럽 가는 척해 코로나 끝나면 클럽부터 갈래? 일렉 아, 뭐, 나오는. 우리 근데 가서 머리만 똑딱똑딱하다 나오는 거 아니야? <웃음> 손 이렇게 이러다 나오는 거 아니야? 원래 나는 옛날에 응. 가오 잡는다고. 응. 힙합 클럽 그런 서좀 좋아했거든. 너 그런 데 가갖고 그냥 데낄라 한잔딱 들고 그냥 아니지. 이러면서 있지. 아니 코로나 한병 들고 이제 응. 먹지도 않고 그냥 가만히 서 있어. 나이 좀 취해가지고. 응. 응. 왜 그러는 거야? <웃음> 여자들 꼬시려고? 어。 그건 아니지. 그알수 없는 좀만의이다좀 좀. 근데 이제 내 자신을 내려놓으니까 나는 일렉 철거 노는 게더 좋은 거같아 나는 언니들이랑 가면 은 사람들이 우리를 피하던데 <웃음> 언니들이랑 막원 그려가지고 막 <웃음> 이러면서 놀거든? 우리 진짜 지르기로 가는 거야 멋있지? 목속이막기러 갔다가 갑자기 삘꽂혀가지고 VR 기계 사가지고 가고 <웃음> <있고> <웃음> 어쨌든 간에 저희는 집에서 오늘 안전한 취미를 보내기 위해서 지금 갑자기 플스 VR을 샀거든요 재밌겠다 아, 나 플스 괜히 팔았다 아 맞아 너 플스 있었지? 네. 왜 팔았더라? 근데 어, 너왜 샀어 애초에 플스를? 내거 너가 사준거잖아 응. 근데 왜? 사주고 나서 너 집에서 해보니까 어 아, 재밌더라고 이제 음. 안 되겠다 나도 집 가서 해야겠다 싶어가지고 하나 샀지 나도 근데 어차피 나 부산 가면 우리 집에 사면 되지 그치 너 가서 밥 먹고 거기 근처에서 선물 사고 인천으로 가고 집에 가서 필스 VR하고 나는 촬영하고 아비 와가지고 그런가 기분이 축 처지네 어 그럼 안 되지 미안해 날씨가 너무 흐려요 범위가 여기 가고 싶다해서 여기 가는 중산올라가는아 얘는 매콤해요? 네. 아나 앞머리 어떡하냐? 괜찮은데? 그나 그래? 어, 머리 자르고 개성입니다 머리 다 자른 게 낫다던데? 약뭔 느낌이냐면 좀 예, 예전에 네가 약간 귀걸이 하면서 이렇게 후렌때는 개성이 있었거든요, 머리가? 근데 지금 너의 스타일이 이렇게 커지해졌잖아. 꾸지! 지해졌잖아 스타일이. 그래가지고 이렇게 좀 시크한 스타일이 안 보이네. 너가 근데 예전처럼 막 자켓 입고 자켓이나 뭐 라이더 입고 이런 식으로 하면은 괜찮은데? 나는 베이비파머. <목소리> 이 되게 오픈 키친 같은 반 오픈 키친? 근데 여기 화덕 완전 화덕 피자예요. 다 와인 먹고 싶다 아홉 시, 여 시, 아홉 시였 이거 주문이 안들어간거 같은데. 마르지리타랑프렌트밖에안 들어왔었지. 그. 나장이야. 어, 여 다시 얘기. 해 나장이한테. 저기요. 나 찍고 있는 거야? 아, 보여줄까? 그거하자 M B T I. 그래? 오빠 그래. 아, 센스 있는 거있어 어? 어? 지금 얼굴나가서 예린이가 아주 좋아하겠는데 음땅 너무 맛있 뭔가 뭔가 그때 우리 유럽 유럽 갔을 때 로마에서 피자집 찾다가 길거리 아무 데나 들어갔었잖아 근데 맛있었잖아 딱그 느낌 아니야? 기자땡기 인천에 거의 다온게 아니라 인천엔 다 와있어 지금 카페를 <웃음> 거의 다카페 거의 다 왔다 그렇지 <웃음> 아니 지금 가는 데가 카페 이름이 백사라는 데인데 백사에 레몬 쿠키를 팔거든요 근데 그 레몬 쿠키가 너무 맛있어 그거랑 피넛 버터 그치? 음, 피넛 맞아. 버터, 누텔라 그거랑 아 진짜 맛있는 거뭐 있었는데? 네? 아까 쇼핑을 했거든요 엄청 많이 샀어요 얼마치 샀지? 5,500만 원구는이 친구는 이친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어 친구는 이이친이친이친 또? 다이 친구는 고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구 지금 이렇게 꽃 포장해가지고 가고 있어. 여기에요. 백사. 카페 안 같아. 그리고 이 유리창 되게 신기한 게 밖에서 볼때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 근데 안에서 볼때다 보인다. <웃음> 그치 <balanced> anyway? 보이네. <웃음> 안녕하세요. 브이로그 <웃음> <elles parliament> <웃음> 나왔대요. 진짜. <웃음> <웃음> 예쁘다. 이거. Scary. 맛있어? 이거는 봉지채로 뜯어 먹어야. 성범이가 혼자서 한 봉지 다 먹은. 원래 성범이가 쿠키를 안 좋아하거든요. 맛있어. 택배도 되는데 저희가 택배로 시켜 먹 그러니까 택배로 받아서 먹는 건데 레드벨벳 치즈랑 그리고 피넛버터 누텔라랑 레몬쿠키가 진짜 맛있거든요. 꼭 사내줘. 좋아하는 것 같아서 그쵸? 그래? 그럼 그 집주소로 시킬 거? 응그러그러 자, 소윤 없는 소윤 채널에 나 있어 성범이의나 아직 안 갔어 성범이의 채널 아! 이건 오늘 소윤이가 사준 스투시 셋업 트리링 이요 예. 이쁘지? 이쁘죠 이 살짝 시금치 느낌이야 왜 갑자기 번거려? 지금은 내 채널이거든 내가 이 채널 먹으려고 자, 오늘 구매한 첫 번째 이거는 플스 G290 아제 게임 유튜버 같지 않아? 어. 플스 G290 게임 핸드 실제 자동차 운전 능력과 70% 유사한 그런 제품입니다 물론 제 돈으로 산건 아니고 언박싱을 해보겠습니다 설명서가 들어가있고 기타 등등 로지텍에서 나온 플스 귀구 핸들 핸들이 살짝 뒤컷이구요. 그 입감이 아주 좋습니다. 또이 옆면에는 타공이 들어가있어서 손에 땀이 날때 미끌리지 않게 되있게 음. 가속 페달과 브레이크 페달과 클러치 여기 클러치는 이제 일종 보통이 나는 사용할 수 있는 소인이는 사용하지 못하는 뭐야? 똑같은 제품인데 이거는 기어라고 할수 있지 여기 자세히 보면은 후진 1단 2단 3단 이렇게 있고 이것또한 소인이가 사용하지 못하지만 나는 사용할 수 있는 시프트 재미없어요 제가 소인이가 아니다 보니까 조금 재미가 없는데 이거는 편집자님이 재밌는 음악을 깔아줘서 제가 재밌어 보일거예요 아마 다음은 가장 재밌는 VR 오우 음. 그리고 콘솔 두 개가 들어가 있고 헥? 너무 많다 보고 저는 유튜버가 아니라서 일일이 설명하진 않겠습니다. 내가 이 채널 먹을라고. 사실 저도 뭐가 뭔지 잘 몰라서 짜잔! 가상 현실 세계로 가는 vr. 이렇게 작용하는 거. 오케이! 여기서 되게 진지하고 멋있는 음악 좀 깔아주세요. 뭐뽀뭐뭐뽀뭐뭐뽀뭐뭐뭐 <목소리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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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장판이에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고마왜 응? 이렇게 난장판이요? 그런 좀 속상한 일이 좀 있어. 왜? 진석이 전 원을 내가 켤줄 몰라. 뭐? 검색해봐. 근데 또 이제 나는 좀 검색하는 걸 별로 또안 좋아하거든. 근데 너 병이야. 자존심병. 한국어로 적혀 있는 거 아니야? 적혀 있지. 그러면 보면 되잖아. 그 r 핸드 전원이 켜지고 트래킹라이트 뒷면에 불 켜진다 그렇지 근데 나는 전원이 어디서 켜지는지를 몰라 이 망할 전원 따위를 <웃음> 내가 키지 못한다니 전원 켜는 걸로 분량 다 잡아먹겠다 찾았다! 오. 나는 멍청하지 않았어 시금치보이 <웃음> 이렇게 해줄게 안녕 어 잠깐 뭐야 USB가 연결되지 않았다고? 이건 또뭔 멍청한 소리야. 오! 흥. 어, 너무 예뻐. 저, 잠깐, 나도, 나도 한번 먹자. 어, 너무 예뻐. 나도 한번 먹을래. 이제 뺀다? 아니, 아니, 아니. 나도 한번 볼래. 나 궁금해. 어? 어? 왜? 왜? 나도 한번 볼래. 아, 왜? 왜 쓰레서? 나 궁금해. 이거안 찍고 있었어? 찍고 있어 지금 계속 찍. 와 너무 예뻐. 미쳤어 진짜. 와 대박이지. 완전 실제 같아. 와 이게 화면에서 볼 때랑 V R로 볼때 느낌 너무 다르다. 너무 좋다 진짜. 와 진짜 같다. 방구석 콘서트 아니야 이거? <웃음> 왜 리듬타? 뭐라고? 왜리듬타냐고 <웃음> 아니야 리듬 안타 오 너무 가까이 온다 오지마라 너무 가깝다 너무 가깝다 진짜 그만 온다 아 너무 가깝다 진짜 설레? 설레? 아니 아니 범이 씻었나 야니왜 끝까지 보냐 근데? 나는 중간에 끊어 놓고? 아? 어? 니왜나 어? 중간에 끊어 놓고 니는 끝까지 보냐? 나 아, 이제 끌 거야 와 리아 너무 예쁘지 않아? 어, 너무 가까워 나한테 너무 예쁘지 않아? 몰라 그건 류진이랑 리아 너무 예쁘다 채영 너무 예뻐 이제 꺼 범아 불공평해 왜내거 중간에서 끊고 너만 계속 보냐고! 어? 콘서트 같다 이거 그냥 진짜 콘서트 콘서트장 있는 것 같은데? 우와, 우와! 어 뭐야? 사람 있어. 어야거뭐 아, 이거 뭐야? 이거 이걸로나 이거 세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뭐 뭐야? 이거 뭐거뭐해손거아 잡아줄까봐 나 <웃음> <손> <웃음> <봐. 웃음> 했어? 음잘 보여. 오, 오 아직 아닌데. 어, 간다 간다. 아이고 아이고 어. 아니야 아니야. 너? 토할 것 같아. 나 한번 볼래. 와 대박이야. 고마워. 진짜 토할 것 같아. 와 진짜 개 토할 것 같아. 물 먹어요. 야와 이거 진짜 고마워. 토 나와. 어, 잘안 들려. 토 나와. 아 어, 한번 타볼게. 응 토하지 마. <웃음> 범위 시선 1점 응? 나를 왜 만져? 이제 간다. 오. 대박 느낌 나지 이거? 느낌 나지? 봄아 느낌 나지? <웃음> <웃음> <웃음> <음> <weaknesses> <오. 웃음> 왜 이렇게 다 놓은 거야? 더할것 같아. 그치? <웃음> 아, 멋지다. <웃음> 아, 어우, 이거 화면만 봐도 털것 같다. 아. <웃음> 어디야, 지금? 앞을 봐봐. 앞을 봐. 어디야? 어디야, 지금? 어디야? 하늘이야? 공중이네? 아. 아유. 토할 것 같지? 호기야 어때? 어. 기야기야 후기야, 후기야, 후야 후기야, 후기야, 후기야. 후기야, 후기 그래서 썸네일은 한번 뽑아야 고 듣고, 듣고, 쪽으로꺾이고이고듣 하나 고 듣고, 듣고, 듣고, 듣고, 치고치고치고 듣고, 치고 듣고, 듣다 <웃음> 어, 아, 대놓고 보여줬네.